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중명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와 주말농장을 할수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이 도로가 양쪽으로 접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 보겠습니다 현재 밭은 성토는 되어 있으나 농사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상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뒤쪽에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형상강 방향입니다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협 중명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다비나 현재 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필지는 699제곱미터 211평입니다. 2번 필지는 600제곱미터 18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입니다. 금폐율 2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되어 있고 현재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평당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번 토지는 2억 5천만 원, 2번 토지는 2억 2천만 원, 전체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